비침 이 단어 하나 때문에 무더운 여름에도 두꺼운 티셔츠만 찾는 사람이 있고 밝은 컬러의 티셔츠를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티셔츠 한 장만 가볍게 입고 다니는 여름이 기대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체형이 드러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무지 티셔츠보다는 프린트나 자수가 들어간 티셔츠를 입어서 그나마 체형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티셔츠는 티셔츠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리려고 한들 비침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 이것도 비치네 그래서 저는 여름에 티셔츠만 입는 것보다 얇은 자켓을 걸쳐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사무실을 구하고 나서 규칙적인 생활이라고 해야 되나?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좀 규칙적으로 챙겨 먹게 되고 사람들도 좀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밖에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살이 많이 쪘어 그래서 좀 이번 여름도 좀 실루엣 비침 이런 것까지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름이 좀드럽긴 하지만 또 우리는 누굽니까? 이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켜서 예쁘게 입고 다녀야 하는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뻔하게 여름 티셔츠를 추천하기보다 지금 입고 있는 것처럼 꼭티 비침을 좀 가릴 수 있으면서 그러니까 단점을 가리려고 했는데 멋까지 나버리는 그런 예쁜 아이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TNGT의 광고 영상이고요 총 4개의 아이템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세미오버핏 워시드 데님 하프셔츠고 보시는 것처럼 데님 소재로 된 반팔 자켓인데 이런 식으로 절개와 큰 포켓이 포인트인 반팔 데님 셔츠입니다 데님 소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각이 잡히잖아요 비침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확실한 두께감에 그렇다고 해서 막 원단이 너무 두껍거나 그러진 않고 적당히 얇은 데님 소재로 되어 있어서 딱 충분히 여름에 멋내기 좋은 두께감의 데님 반팔 셔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켓을 좀 깔끔하게 입기보다 조금 힙하게 스포티하게 이런 식으로 트랙 팬츠에다가 아식스 신발을 신어줘서 제가 좋아하는 요즘 느낌대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좀 마르신 분들 그리고 저처럼 형이 있으신 분들도 체형 보완을 할수 있는 뭐저 같은 사람은 조금 말라 보이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이 절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선이 분산돼서 좀더 날씬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포켓도 미니멀하게 잘 들어가서 이 포켓도 좀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옆트임으로 활동성을 주면서 티셔츠 레이어드 디테일까지 챙길 수 있는 반팔티만 입고 나가도 좋긴 하지만 이런 거 그냥 하나 걸쳐주는 것만으로도 뭔가 센스 있어 보이거든요 좀 남들과 다른 코디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데님 반팔 셔츠는 진짜 가성비 좋게 가격 좋을 때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프린트 티 레이어드 해주면 더 좋고요 어, 괜찮죠? 이번에 10% 할인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딱 8만원에 끊기기 때문에 반팔 티 8만원 시대에 자켓 치고 가격이 매우 괜찮다 그리고 다음은 세미 오버 시어 서커 하프 셔츠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플리티 소재 있잖아 좀 주름이 자글자글 들어가 있는 몸에 달라붙지 않는 그런 소재의 반팔 셔츠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절개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디자인적인 포인트도 가져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일론 와이드 팬츠에 카키 컬러의 바지에 매칭을 해서 좀 톤온톤 느낌으로 예쁘게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와이드 슬랙스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때뭐 입어줘도 뭐 코디가 어려운 아이템은 아니에요 컬러 자체가 조금 밝 얇게 나오기도 했고 좀 스트릿하게 입을 수도 있고 깔끔한데 포인트 뭐 약간 감성지게 입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여름 코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상의 같은 거를 이런 컬러를 입어줬을 때 신발 컬러를 조금 맞춰주고 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카키톤이나 브라운 톤 이렇게 맞춰주면은 훨씬 센스 있는 코디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신발이랑 그리고 바지 그리고 셔츠 컬러까지 하나의 진짜 완성된 룩처럼 보이는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아요 제가 나일론 반팔 셔츠류도 많이 입어봤지만 그냥 나일론 반팔 셔츠는 땀이 나거나 하면 몸에 좀 쩍쩍 달라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이런 시어서커라든지뭐 플리츠 이런 소재들이 여름에 많이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여름에 진짜 잘 입을 수 있습니다 마르기도 금방 말라가지고 그리고 요 블랙 컬러도 있는데 아마 대중적으로는 요 컬러를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소재 텍스처도좀 이런 식으로 살아있어가지고 너무 심심하지 않은 블랙 컬러에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이 제품은 뭔가 컬러 매치를 다양하게 하기보다 이 소재 자체가 그냥 일반 검정 바지를 입어도 대비가 돼서 예뻐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그냥 블랙 카고 팬츠에다가 요즘에 많이 입는 카고 팬츠에다가 볼드한 더비를 신어줘서 데님이랑 반팔 셔츠 조합 이런 느낌인데 조금 더 감성지게 입을 수 있는 블랙 컬러 같은 경우는 데님이랑 나일론 셔츠랑 소재 차이를 준 다음에 좀 심심한 느낌이 있어서 요 패디드백 있잖아요? 요것도 약간 가죽 느낌이라 해야 되나? 소재가 좀 특이한 가방인데 지금 상하이 검정이잖아? 근데 여기 가방을 하나 크로스 매주는 것만으로도 텍스처를 딱 추가해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요런 거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또좀더 센스 있어 보이지? 그냥 올블랙으로 입는 것보다? 근데 아무래도 요 다크베이지 컬러는 조금 밝다 보니까 빛침은 없지만 실루엣 비침 꼭 티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되게 얇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요 블랙 컬러는 컬러 자체가 어두워서 이제 막 튀어나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막 티가 나지 않으니까 꼭 티에 예민하신 분들은 그냥 블랙 컬러를 구매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6만원이에요. 진짜 저렴하죠? 6만원대에 반팔 셔츠를 구매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TNGT가 우리가 아는 뭐 그런 정장 브랜드 느낌이랑 많이 바뀌었어요. 컨템 브랜드라고 하죠? 좀 지금 트렌드에 맞춰서 가격대를 합리적 딱딱 내놓는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제가 뭔가 어떤 옷이든 좀 자기 스타일대로, 어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좀 소화하는 게 저는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깔끔한 브랜드였던 TNGT도 뭐 이런 식으로 디테일 포인트가 하나씩 들어갔기 때문에 제 스타일에도 맞춰 입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앞 대기 중입니다. 아, 네. 나가겠습니다. 네. 어디 갔어? 1호정 간거 아니야, 이 사람? 헤이, 헤이. 어, 왜, 왜, 당신 왜 거기 계세요? 당신왜 거기 계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신규 입주자 김검 뭐라고 합니다. 거머님 이제 한남동 스튜디오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어. 기운이 좋다고. 좋진 않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좋아요 에이, 에이. 로, 로비로 가시죠 아. 블루그린 하우스 체크 셔츠고요 요즘에 이런 체크 셔츠 안 나오는 브랜드가 없죠 TNGT에도 이런 컬러로 나왔습니다 흰색 검정색 단조로운 색감이 아니라 블루 카키 화이트, 네이비 이렇게 좀 섞여있는 체크셔츠예요좀 제가 생각했을때는 약간 좀 스트릿한 느낌? 좀 스투시 느낌의 좀 패턴이 보인다고 해야되나? 그래서 이렇게 스투시 티셔츠를 같이 입어봤고 여름에 반팔, 반바지도 좋지만 이런식으로 셔츠를 입기 되게 좋은 날씨라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약간 스투시 느낌의 그런 체크 패턴이라서 스투시 티셔츠에다가 카고 반바지, 베이지 컬러의 샌들 제품을 신어줘서 좀 스트릿하게 어, 제 스타일대로 매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반바지의 셔츠, 저는 이런식 조금 대비되는 느낌으로 코디를 하는 걸 좋아해서 여름에는 긴팔을 입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반팔에다가 셔츠를 레이어드 해서 좀 이렇게 센스있게 코디를 할 수도 있고 좀 관절기에 활용도 좋은 그런 아이템이죠 체크 셔츠는 사실 근데 이런 체크 아이템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뭔가 코디가 어려워 보일 수는 있어요 체크라는 패턴 자체가 되게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요즘에는 좀 다양한 브랜드에서 그런 체크 패턴의 아이템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버버리 다니엘리가 체크 패턴을 또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한번 했죠 버버리 리쇼에서 아니면 국내 브랜드 룩북을 보면서 좀 그런 체크 패턴을 한번 둘러보셔도 참고할 코디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체크 셔츠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어 눈이 너무 부시다. 체크셔츠에 컬러가 많이 섞여 있잖아 여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이너나 바지의 컬러를 맞추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하늘색에 컬러를 맞춰줬고 요 그린색 프린트 컬러랑 그린 패턴이랑 잘 맞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조금 생각해 주시면 체크셔츠 별로 어렵지 않다 내가 머리를 하고 진짜 스타일 많이 뭔가 잘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름에는 이런 체크셔츠나 뭐 얇은 자켓 하나 입고 반바지들 있잖아요 이런 뭐거 그냥 입어주면 돼 그러면 그게 여름 코디야 그리고 이 셔츠는 뭐 보시다시피 뭐 비침 같은 거는 전혀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래서 제가 좀 이런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 여름에도 이렇게 막 걸치고 다닐 수 있는 그리고 여기 부클 가디건이라고 작년부터 이제 많이 입고 다니는 부클 가디건도 TNGT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니트 가디건 있잖아요. 그런 거랑은 좀 다르게 부클 소재로 되어 있어서 저는 그냥 뭔가 니트라고 해서 깔끔하게 입는 것보다 부클 소재가 약간 그런 라운지 휴양지 느낌 좀 나잖아요. 니트에다가 좀 밝은 색깔 약간 파자마 벤츠 같은 어, 그런 거에다가 신발을 왈라비. 약간 라운지 파자마 이런 느낌의 코디를 할수 있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입는 것도 좀 추천드려요. 뭔가 니트라고 해서 막 깔끔하게 입어야 되고 과하게 뭐 입어야 되고 이건 없는 것 같아 비침도 어. 없어요 컬러가 어두워서 여름에 입기 좋은 것 같아 요그죠 그래서 이런 부클 니트를 입어주면은 좀 감성적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잔잔한 니트를 입었을 때랑 다르게 그냥 뭘 입어줘도 약간 감성을 챙겨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 근데 이 제품은 아무리 가성비를 하더라도 니트니까 가격이 조금 있습니다 할인해도 9만원대 그래서 제가 입어봤을 때는 크게 단점이 없을 정도로 비침이나 뭐 핏이 안 예쁘다거나 그런 거 없이 소매핏도잘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마음에 드시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여러분 그리고 그 아이폰 14 프로 나왔을 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노치가 휴대폰 노치가 원래 되게 안 예쁘다고 놀림을 많이 받았잖아요 아이폰이 근데 그거를 이제 UI로 승화시켜서 좀 되게 센세이션하게 이걸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 그거는 저는 진짜 단점을 장점으로 바꾼 대표적인 그런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단점이 있다면 은 부끄러워하기보다 그거를 장점으로 성화시킬 수 있는 다리가 굵다면 은 와이드 팬츠를 입어서 나만의 핏을 낸다든지 상체에 살이 많다면 은좀 어두운 컬러 이런 네이비나 블랙 컬러로 소재를 다양하게 가져가서 본인만의 그런 컬러감 아니면 핏감 뭐 감성을 가져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켜서 본인만의 매력을 뽑아낼 수 있는 게 패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여름도 좀 너무 비칠까 말까 뭐 이런 걱정은 좀 접어두시고 오늘 제가 추천해드린 TNGT의 비침없는 예쁜 여름옷들 참고하셔가지고 좀 저렴하게 구매하셔서 예쁘게 입고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통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뭐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